<웃음> 바쁘다, 바빠 거기 장식은 끝났어? 아니요 제 생각엔 장식보다는 보안 쪽을 강화하는 게 VVIP 리트는 전달드리겠습니다 어, 구원자님, 뭐하고 계세요? 네? 행사 준비를 도우시겠다고요?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? 구원자님을 위한 자리인데, 구원자님께 그런 일을 맡길 순 없죠.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싶어서 와봤는데, 역시 너였구나! 시장에서 널 봤을 때부터 점 찍어놓고 있었어. 고마우면 쓰담쓰담 열 번! 그때도 엄청나게 좋은 냄새가 나서 기억하고 있거든! 야옹. 이 아이라의 코는 피할 수 없지롱! 정말 확 그냥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야. 왜 그럴까? 아, 이상하네. 이렇게까지 깨물고 싶어지는 존재는 없었는데. 야옹. 반응도 재밌고 뭔가 예뻐해 주고. 마음은... 어, 그래! 귀여운 동생을 아끼는 마음! 그건가 보다! 그럼 새 동생이 생긴 기념으로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! 아, 되도록 빨리 아테나인을 떠나는 게 좋을걸? 오늘도, 내일도, 모레도 계속 파티지만... 이트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열기에 휘말려 버린다고! 맛있는 음식들이나 화려한 장식들하고 마찬가지지. 물어뜯기고, 짓밟히고, 유린당하고! 소란과 파티는 하나, 끔찍한 사고도 세트. 소동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즐거웠던 시간의 잔해뿐.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. 내말잘 들어야 돼. 그래야 좋은 동생이지, 응? 아니면… 어때? 이참에 나랑 훌쩍 떠날래? 구원자님! 어디 계세요? 구원자님! 진짜? 오, 제법 즐거울 것 같기도? 오늘은 날이 좀안 좋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게, 다음에 봐! 구원자님 어머,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담? 얼른 가보죠, 영주 임명식 준비가 곧 끝난답니다 어머니, 정령, 이브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축복받은 성지 아케나인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. 주인된 자여,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. 명예를 알 것, 유대를 소중히 할 것,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할 것. 영원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인연뿐일지언니. 망각이 그대와 함께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. 부디 그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기를 또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굽어 살피어 태양의 가호 아래 영원의 주민들에게 그 혼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받을지어니 정령들의 기원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구원자에게 불멸의 영광이 함께하리라 시작해볼까?